안녕하십니까.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오늘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그눈 구조, 눈 주위 구조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로 눈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연예인과 같이 그 예쁜 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보는 나의 얼굴은 주로 거울로 보는 그 정면 얼굴 뿐이며 남들이 나의 얼굴과 그 눈을 보는 각도는 대부분 사면이나 뭐 측면에서 보는 얼굴이라고 그래서 다른 느낌의 뉘앙스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얼굴을 그 바로 정면에서 어, 나를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? 얼마 전 저희 병원의 간호사분이 어제 미국 드라마를 보았는데 배우들 옆모습에서 다른 쪽 눈이 안보이더라고요그 영화 끝나고 나서 한국 영화를 연달아 보았는데 우리나라 배우들은 옆모습에서 양쪽 눈이 다 보이네요. 주주 <웃음> 하시더라고요 여기 동양인 여성 모델로 검색한 사진과 백인 여성 모델로 검색한 사진이 있는데요. 동양인과 서양인을 대표하는 어마무지 예쁜 얼굴입니다. 을 간호사분이 말, 말한 그 옆모습에서 양쪽 눈이 보이는 것은 왼쪽 오른쪽 다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오른쪽 서양 여성의 경우 조금만 더 옆쪽으로 가면 오른쪽 눈이 안 보일 듯이 눈이 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왼쪽과 같은 동양인은 윤이, 그 눈이 얕게 있고 서양인은 눈이 깊게 위치한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. 시각을 담당하는 눈에 물체가 비치게 되면 레티나 즉망막에 물체의 상이 까꾸로 맺히게 되고 이는 옵틱 너브 즉그 시신경으로 그 뇌와 연결이 되어 우동살이 대뇌의 뒤쪽 후두엽과 연결이 됩니다. 이 구조를 발바닥에서 머리 쪽으로 대뇌의 바닥 쪽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 이와 같은 구조로 눈알이 대뇌와 빨간 화살표의 시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눈이 깊게 위치하려면 이 빨간 화살표 길이 길이가 짧아야 하겠고 동양인처럼 눈이 돌출되어 있거나 깊지 않은 경우엔 이 길이가 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부학적으로 이 시신경의 길이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일정하다고 합니다. 즉, 오른쪽과 같이 눈이 깊은 경우 그 눈알이 그 뒤로 들어가 그 뇌와 가까운 것이 아니고 눈알의 위치는 왼쪽 동양인과 같은 그 위치이겠지만 눈알 위에 그 눈썹뼈, 수프라오비탈 리지라고 하는 안화상 윤기가 눈보다 더 전방으로 위치해 있고 콧대의 높이가 뭐 높은 이마에서 뭐 바로 찌, 그 떨어지도록 아주 높아가지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가로막는 벽과 같아서 옆모습에서 다른 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. 반면 눈이 얕은 동양인의 경우 귓구멍에서부터 눈알까지의 그 까만 화살표 거리가 귓구멍에서부터 안화상융기까지의 녹색 화살표 길이와 대동소위하면서 눈이 깊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안화상융기나 이마가 높지 않은데 콧대만 높을 수 없으므로 참고로 그런 얼굴형이면 뭐 인면어 얼굴형이라든가 물고기 얼굴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왼쪽과 같이 콧대가 이렇게 낮게 되면 옆모습에서 양쪽 눈이 다 보이게 되는 평면적인 얼굴형이 되는 것인데요. 이를 얼굴 계측적으로, 계측학적으로 얼굴 깊이라고 합니다. 얼굴 깊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옆모습에서 측정하는 것인데 귀 구멍을 기준으로 하여 콧대까지의 거리, 눈썹뼈까지의 거리, 턱 끝까지의 거리를 재는 것으로 통상 얼굴 가로 길이, 세로 길이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또한 눈에서도 눈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재는 것이 아닌 이렇게 옆에서 보는 눈 아래 깊이 또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. 이는 기본적으로 왼쪽과 같은 단두형 얼굴에서 오른쪽과 같은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에서의 그 차이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온팡하다고 생각하는 눈은 왼쪽과 같은 납작한 얼굴에서 깊으면서 작은 눈이 되겠고요. 연예인과 같은 입체적인 눈구조는 오른쪽과 같이 장두영의 그 장두영에서 큰 눈으로 전지현, 한가인, 송혜교, 김태희 등의 그 특급 연예인들의 경우 이러한 입체적인 그 서구적인 골격에 동양인 눈, 코, 입이 거기 갖다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 태어나기를 기본적으로 납작한 단두형 두개골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얼굴을 입체적인 장두형 어, 얼굴로 만든다는 것인지 그 동양인 얼굴을 사례로 하여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